일정을 손쉽게 짤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고하,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지금 벌써 9월이에요. 9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어, 저희가 동계 휴장을 하고 지금 3, 4, 5, 6, 7, 8, 9. 7개월 을실수 없이 달려왔죠 캠핑장에서 그래서 제가 다음주에 어, 짤막하게 음, 아, 주중에 제주도로 갑니다 음, 어, 제주도에는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서 좀뭐 가볍게 가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도 래 캠핑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적인 걸 맞추는게 힘들어서 못 가는 것 뿐이지 제주는 제가 자주 가는 것 중에 한 곳인데요 음, 이번에는 지금 가을 치고는 되게 길게 가는 거예요 주중에 쭉 연달아서 풀로 갔다 오려고 하는거다 보니까 계획도 좀 나름대로 좀세워 보려고도 하고 제주 여행을 좀 알차게 보내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주를 뭐 제가 자주는 갔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또 아들내미가 좀 커서 아들이랑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좀 알차게 계획을 짜고자 하려고 제가 제조 계획을 이렇게 좀 보니까 재밌는 앱이 하나 요새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얼마 전에 찾았는데 이게 아직 막 상용 테스트 베타 서비스 버전이라서 뭐 이렇게 이게 다른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도 요 정도이긴 한데 어떤 거냐면 바로 요거에요 액션 제주 액션 제주라는 이제 어플인데 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경로를 등록을 해 놓은 거를 제가 그 사람 경로에 대해서 일정을 따라 갈 수도 있고 제가 찾은 경로를 등록을 해놓고 그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을 이동을 할 수도 있더라구요 근데 이 어플이 좋은게 제가 찾아보면서 신기했던게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일정을 짜다 보면 이제 타임 스케줄을 짜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이제 갈 때. 그러한 일정, 거리, 시간들까지 자동으로 요 액션 제주에서는 이제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어차피 제주가 뭐교통체증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리에 따라서 이동 거, 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수월해요. 그래서 이제 어플을 이렇게 다운 받고 나면은 로그인을 하실 때뭐 간편 로그인이 가능해요. 보시면 액션 제주를 이제 다운을 받고 나시면 뭐 이렇게 이메일, 카카오, 페이스북, 네이버를 통해서 어 손쉽게 가볍게 이렇게 화양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의 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일주일 갔다 오기, 올 거기 때문에, 이분 보시면 6박 7일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행 1일차, 이, 이호테오 해변을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뭐, 놀맹까지 한 11km, 18분, 이제 이런 식으로 거리 시간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 타임 스케줄 짜기가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행 경로 누르시면 요분의 일정을 가져오기 이렇게 하면 제가 다음주에 갈거예요 보면 9월 21일날 20... 가서 24일날 올거거든요 이렇게 일정을 하면 장소 추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장소를 뭐 이런식으로 보면 어, 허브동산, 검색, 서칭. 그러면 제주 허브동산, 표선에 있는 허브동산 이렇게 나오죠. 선택. 여기서 제가 장소를, 어, 어디를 할 거냐면, 침봉산장. 그러면은, 요 구자읍에 있는 침봉산장을 제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허브동산에서 침봉산장까지 약 23.6km, 29분, 30분 거리에, 요렇게 타임 스케줄을 짤 수가 있죠. 음, 그런 식으로, 제가 입력한 21일부터 23일까지의 3박 4일 일정을, 이런 식으로 장소를 추가하면서, 음, 경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맛집 이라든지 좋은 곳 이런 테마별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여행 경로 짤때 상당히 제주 유용한 것이 아닐까 싶고 뭐 계속해서 뭐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니까 어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뭐 제주도 가시는 분들은 이걸로 경로를 좀 손쉽게 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액션 제주